필살기 허용하고 많은데 자 이거 1인기고 절단이고 상당하거든요 끼르르 빡 버팁 니다9만0천 터졌는데 버티는 다이앤 치면 칠수록 세져요 페이에는 방금 돌 큰거 올라오는거 같다 편집자리 느린 화면으로 다시한번 보이죠돌 큰거 올라오는거 야 이거 끝나는거 아니야? 스택 많이 쌓였어요? 빡 끝날 뻔했다 7만0천 막 아군이 같이 있고 이런게 아니니까 3개 이상 지금 붙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턴 자체가 그러다보니 까 이런정도 앞머뒤 딜에서 밀리는데? 자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제 컴퓨터가 미쳤었죠 완전 뭐 렉이 뭐 아, 이랬었는데 지금은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이번 페스티벌 도장 깨기 두 개거든요. 이두 개가 고치기 전에 촬영한 거라 렉이 좀 여전히 심합니다. 요번 페스티벌 도장까지만 렉이 있을 거라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렉은 좀 있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이고 재밌을 도장 깨기입니다. 음. 하여튼 슈퍼를 안한테 한번 들어가보시죠 하이쿠 반갑습니다 드디어 강력한 도장에 도착한 우리의 페이엔입니다 우리 페이엔이 이제 오늘 암멜과 붙게 될 텐데요 페스티벌 도장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장을 두 개로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페스티벌 도장 A 페스티벌 도장 B B 이렇게 두겠고요 A에서 끝판 대장으로 안멜이 있겠고 B에서 끝판 대장으로 더원 형님이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도장으로 페스티벌 도장 A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속성이 좀 나름 좀 섞이도록 이래저래 좀 세팅해 봤는데 오늘 누구와 만나게 될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유튜버 혜우 그리고 보미가 출연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캐릭터가 다 그냥 맥스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구성으로 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 페스티벌 도장 A 그첫 번째로 페스티벌 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어, 키는 내가 더 크다 아이가 하면서 우리 다이앤이 선턴을 잡게 되겠고요 투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페... 페이앤이 페이앤자 우리 패서 입장에서는 오야 내가 선배인 거는 분쇄 분세 피해 분쇄는 내가 처음을 갖고 나온 내가 최초의 캐릭터라고 분쇄는 내가 선배 이렇게 하면서 2 7 0 0 0 때리면서 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필살기 계신 네칸데스때부터 필각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페이엔 쪽에서는 자 크레이지 러쉬 하면서 빡 때리고 있는데요 24000 2 5 0 0 0 정도 나오고 있고요 1성 분쇄했고 우리 페서는 2성 분쇄 자 폭폭 쫑 자 3만 3만 남으면서 필각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이제 필각하면서 분쇄가 계속 시작될 겁니다. 서로 막 갈아버리겠다고 서로 막 분쇄질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빡하오 때리면서 5만 3천 우세 속이고 스택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자 패서 입장에서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어 내가 선배인 줄 알았는데 빡빡. 중! 근데, 32,000. 역속이기도 한데다가, 스택이 쌓이면서 점점 저 격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크레이지 러시 더 세질 거예요. 빡! 65,000. 3만, 4만, 5만, 6만 이렇게 계속 세지고, 있. 이야, 패서가 좀 기가 막혀가지고, 디앗는 장 너무 세잖아. 이러면서, 쫑쫑쫑 하고 있는데, 피사기는 계속 꾸준히 막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7만 들어가나요? 어느 정도 되노? 크레이지 러시! 파카오 69,800 거의 7만이네 계속 만씩 세지는데 얼추? 나중에 한 7만쯤 되니까 그냥 필살기예요 필살기 막는 게 필살기 정도? 야 페스티벌 A 도장 라운드 2 들어갑니다 마가 아, 리드가 나와 있어요 마가 리드 지가 우세 속이라 가지고 조금 자신감 있게 칼딱 빨간 칼 들고 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다이앤이 패가좀잘 떴네 한번 보자 다이앤의 입장에서 지금 역속이라 가지고 그리고 오 52,900? 아직 스택 안 쌓였는데? 뭐, 물 삼성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자, 1 6 0 0 나오고 있고요 라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때려왔던 뭐 쉽게나 이런 좀섭습한 자석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지금 페스티벌이라서 열심히 싸우겠다고 지금 각오를 다진 모습입니다. 빡! 25,000. 일성 25,000. 피사기 만들어버렸고요 자, 홀리블레이드 돌집패 뽀뽀뽕 쭉 때리고 있습니다. 23,000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스택을 쌓아주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 다행인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피사기 바로 나갑니다. 보오 쓰나미가 한번 뭐 덮치는데, 역속이라역속이라 49,000, 49,000 정도 나오고요. 어, 뭐 피사기가 이런 정도인데, 이거 한 대씩 때리는데, 막 스티커를 승리로 이끌지, 빠바바 하면서 올 때리는데요. 이만큼뭐질질그리고 앉았고요. 자, 그러나 피사기 조심해야 된다. 피사기 굉장히 세죠? 필각이 빡! 들어가면서 이번 32,000. 자, 아무래도 역속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 좀, 오! 아! 자, 다이언이 필살기 나갔기 때문에 필각이 안 됐습니다. 필살기를 허용하고 마는데, 자, 이거 1인기고 절단이고 상당하거든요? 꾀 버팁니다. 9 6 0 0 터졌는데 버티는 다이엔 오, 저마다 피 상당히 회복, 뭐고? 방금 피 얼마 안 남은 거 봤는데 갑자기 피가 또팍 올라와요. 야, 다이엔이 스스로를 회복해내는 능력도 상당히 좋고, 재생률이 그때 꽤 높긴 했거든요. 예. 와, 자, 요거 삼성기 나옵니다. 그죠? 버프라고 할지라도 삼성은 우선시이기 때문에 삼성기가 나오게 됩니다. 찌리리 나오고요. 자, 공방생 증가, 주피 증가, 받는 피해 감소까지 막 미친듯이 버프가 뜬 상태. 요 상태에서 다이앤 입장에서는 지금 피상이 나갈 수 밖에 없네요. 자, 한번더 덮치는데 이번에는, 우와. 받는 피해 감소까지 있었던 뭐, 그렇고 뭐, 역속이고 하지만 그래도 5만 3 0 터지면서 끝났고 맙니다. 자, 결투 들어갑니다. 이번에 말이죠. 로멜이 나와 있습니다. 속성별로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신호등으로. 체력, 속력, 근력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로멜이 나왔는데, 아이엔이좀단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모지게도 못하네, 패가 자, 이번에 로멜이. 그래서, 앞면까지 갈거 있나 내선에서 끝내줄게 이러면서 탁탁 치고 있고요 자 페이엔 그러나 이제 필살기 필각이 좀 준비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필각 미리 좀한칸 치고 있는데 치명태 터지면서 삼성기를 만들어주고 말고요 로멜 입장에서는 치면서 필살기 두칸증가까지 있고요 자야 이거 로멜이 이깁니까 이게 아직 끝내질 못할 거거든 스택도 없고 뭐 제압 뭐 이런 거를 쓴 것도 아니고 봉, 저 6만트도 막 나오고, 로멜 풀카운터는, 어 근데 풀피에요. 어, 견뎠던 사람이 있었나요? 내가 기억이 좀안 나거든. 견뎠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빵! 와, 12만6천 터지는데 견뎠어요. 이걸 견딘다고? 자, 여기 삼성기가 우선시 되겠죠, 이제. 피사기도 나가 빠졌고. 자, 삼성기가 나가게 되면 스피네머. 자, 삼성기가 우선 되겠죠. 돌진, 박모가 있습니다. 빠라바락, 빠카닥, 못 죽입니다. 만0천밖에안 나와요. 만육천밖에 안 나오면서, 다이앤 회복, 이 야, 매거! 야, 다이앤왜 갑자기 반비야? 이거 썼을 때 생명 관련 능력이 올라가가지고, 재생률 같은 것도 더 올라가. 원래도 스탯이 재생률 좀잘 나왔거든요? 근데 재생률 더 많이 올라가요. 크레이지 러쉬, 오, 아니! 우와! 야, 나 이거는 처음 봤다. 풀! 카운터를 맞았는데, 안 죽은 것도 내가 처음인지 아니면 한두 두 번째인지 정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풀카운트를 하는데 맞아가지고 몸이 다 박살이 났는데, 피가 왜 거의 풀피야? <웃음> <웃음> 와, 이거는 하이라이트 급인다이거는 진짜 7대절을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무서웠을 거야. 방금 다이앤이제 피가 뭐메라스크라치로확쿨 빠른 것도 아니고 그냥 봉 돌리고 있는데 재생률이 하도 올라가가지고 그한턴 지랄 때마 피가 거의 풀피가 되어 있어. 와, 이거 도장 깨기가 페스티벌 도장 깨기인데 이게 이 정도가 나온다고 지금? 야, 쉽게 도장 깨기 때랑는좀 다르네. 쉽게 도장은 약간 형이 여러분을 재밌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가 하면 이거는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굉장히 흥분되네요 자 꽃물이 나와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체력 속성이 나왔어요 색깔 좀 서로 감소오고 있지? 자 오! 꼬머리 선턴입니다. 꼬머리 선턴. 자, 아무래도 지금 성물도 모두 다 만들어져 있는 계정이라 자기할수 있는 전부 풀세팅이란 말입니다. 성물까지 붙어 있다 보니까 투급이 훨씬 더 높은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러나 페이엔 쪽에서는 그래도 언니, 내가 우세속인데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빡 때리고 있고, 5만 천. 아마 브레이크까지 들어간 것 같고요. 브레이크까지. 자, 우리 꼬멀도 우리 다시 해본 거 영상 보셨습니까? 꼬멀 구스 AI로 다시 했어요. 옛날처럼 답답한 짓안 하고 팍팍 그대로 날카롭게 찌르는 꼬멀로 해봤었고요. 크레이지 러시면서 필사기 게이지를 잔뜩 깎아 놓겠네요 빡 때리면서 아 잔뜩은 아닌가 무조건 한 칸이었나 이거는 한칸 깎아 놓으면서 어, 또 개성이 걸린 것 같고요 개성 없었으면 지금쯤 죽었을 수도 있겠는데 <웃음> 생각해? 빡! 하면서 자꾸 자극하고 있어요, 다이앤을. 다이앤 돌이 막 둥둥 뜨기 시작했고요. 상대 필살기 있기 때문에 필각, 피사기 대치 시에는 필각이 가장 우선시 되는 AI의 법칙대로 가게 됩니다. 뻑 때리고, 끝나쁜데요 와, 오늘 다이앤 미쳤다. 야, 여기는 페스티벌 도장이야. 꼬멀 정도면 맞짱 주이 강자 중에 강자거든요? 아, 나는 이 정도는 생각 못 했다. 자, 다음 순서로 제가 준비되어 있는 거는 페스티벌 도장 A에서 남친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잔인하게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준비했다 그랬나? 아니, 그러니까. 어� 필완 이 돼요. B 도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A 도장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A 도장에 각킹 암멜이 있다면 B 도장에는 연반 더원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 구성원들도 몰락스잖아요, 다들 근데 와 이거 거의 깨겠는데요, 이러다가? 자, 페이엔, 막 춤추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친 때릴 생각이 기분이 좋았던 걸까요? 그러나 남친, 우세속입니다. 알수 없어, 어? 남친 상대로 살살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페이엔. 바로 시작부터 삼성기를 날리게 된다는데. 빡, 싹, 컵 빡, 빡사. 꺽. 와, 역속인데, 59,000. 탱크 맞나요? 자, 남친. 파바바바 하면서 그래도 보막 칩니다. 혹시 여친이 너무 세게 때릴까봐 쫄아가지고 보막 치긴 했는데, 이게잠깐 어떻게 됩니까? 쓰나미로 남친을 덥시쁘거든요. 자, 15,000. 역시, 보막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치명도 안터지고 뭐, 하여튼 뭐, 내가 정확히는 그게, 어렵니다 아직도 헷갈려 솔직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막이 있어서, 제대로 안 들어간 모습. 이번 남친 쪽에서, 이번엔 영어로 지키겠어. 여친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겠어. 나도 소중하니까요. 자, 그러자 다이앤작진을 바꿉니다. 갑자기 삼성기가 떴기 때문에 공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재생률을 보여주지. 야, 이 커플 왜 이렇게 진지하게 싸우냐? 맞아, 서스티퍼 하면서 빠바바 하면서, 야. 야, 킹 갑자기 살살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피찬거 봐봐봐 킹다이앤은 재생률로 피치하면서 빡 필각하고 있고요 3만 오천 나오고 있습니다 킹 지금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갑자기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지 우리 여자친구가 장난칠 기분이 아니구나 자, 다이앤 필각이 우선시 됩니다 무조건 필각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크레이지 러시 나가게 되면서 빡 필각 들어갔고요. 자, 치트에서 필각이 보막에 안 들어갔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 어? 삼승기 떴습니다. 문제는 보막이 탄탄하다는 거거든요. 자, 남친이 남친이 살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살살 생각, 2만 8천밖에 안나는데 근데 오 여친이 또 보막을 너무 잘 돌려요. 자, 이 보막 깰까 못 깰까로 승부 결정납니다. 그레이지 러시 빠바박 깹니다. 4만. 왜냐면 여친 지금 맞아 스택이 쌓여가지고 지금 약간 열받기 시작했어요. 지금쯤 되면 남친이 지금 아. 지주름척 하면서 지글그랬나? 여친을 사랑하는 느낌으로 지글그랬나? 이게 약간 후회가 밀려올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가 지면 더 그렇거든, 좀. 어? 모릅니다, 이거. 필각이 드디어 막혔어요. 자, 여친이 드디어 폐가탁안 떴어요. 그러자 남친이, 자, 요거 견디고 내 들어간다. 이러면서 지금 야, <웃음> 견뎠어요. 요거 모릅니다. 우세속에서 들어가는 킹의 필살기입니다. 난 나를 지키겠어! 어, 하데 8만, 8만, 안 죽습니다. 여친,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삼성기로 끝까지 갑니다. 제 생각 상당합니다, 지금. 자, 킹. 자,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어폰을 막쭉 뽑아버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야, 진짜 재밌게 싸운다, 둘이. 진짜 재밌게 싸운다. 어? 킹도, 그렇게 맞았는데도, 피가 저렇게 차있는 거 봐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요호 우와 킹이 피도 많이 채웠고 보막도 꽤 탄탄하게 쳐놨는데 다이언 스택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아 킹한테 필살기까지 한대 맞았잖아 스택이 풀이었겠다 방금 그냥 보막 위로 때렸는데 칠만이 나왔 보는데? 지금 페스티벌 도장 A 제가 누구누구 짰었냐면요 1번 페서, 2번 마가리우드, 3번 로멜, 4번 꼬멀, 5번 가킹 6번이 페이엔입니다 다음에 다른 애들 찾아오면 6번이 페이엔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랑 싸우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7번 안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페스티벌 도장 A의 끝판 대장 배반자 멜리오다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페이엔 입장에서는 자기 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 남친을실컷 때리놓고 자기 짝사랑하는 단조를 못 때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게 단장만 만나면 페이엔의 패가 좀잘안 뜨고 일부러 필각을 못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 한번 보겠어요. 자 페이엔 선타 가지고 갑니다. 와암멜보다 투급 높네요. 와 페이엔 투급이 상당합니다. 어야 암멜 봐봐. 암멜 지금 생각해봐. 야. 아메라 그래, 그거네. 단장으로서 페스티벌 도장 A를 지키겠다는 일념인 거죠? 자, 삼성으로 대금을 쪼쓰는데요. 5만 7천. 야, 안메 삼성이 5만 7천 나오는데, 페이엔 삼성이 아까 5만, 5만 5천 이렇게 막 나오지 않았나? 야, 페이엔 약하다하한 사람 누구야, 진짜. 나와봐봐, 진짜. 아, 자, 흥분 가르치고, 필살기를 일단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장 깨으로 이제, 이렇게 다, 뭐, 뭐, 뗄그다 떼고 진짜 맞짱을 붙여보니까 좀 성능이 좀 확실히 좀 체감되는 건 있죠 여러분. 미쳤는데요 성능이. 악 악. 와저 4만 4천 그러나 역시. 안 메지 버프 쌓이고 있어요. 안메 버프 쌓이고 있고 페인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필각을 하는데 지금 세게 맞았기 때문에 점점 스택 쌓일 겁니다. 4 4천 4만 4천 나오고 있고요. 빵 빵. 36,000 치고, 근데 안멜 진짜 쎄네. 버프 쌓일수록 계속 쎄져가고, 일성인데도 되게 셉니다. 근데 지금 스택이 쌓이는 거는, 페이엔도 마찬가지입니다! 빡하오! 66,000! 페이엔 질 생각이 없구나, 지금. 어차피 남친도 때린 지금 이마당에, 짝사랑하는 남사친 챙기기 생기 서버 이런 느낌? 치면 칠수록 쎄져요. 페이엔은. 허! 방금 돌큰거 올라오는 거 맞나? 편집자리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이시죠? 돌큰거팍 올라오는 거. 치면 칠수록 져 야,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스택 많이 쌓였어요? 끝낼 뻔했 75,000. 그니까 러이성으로 필각 하는데 75,000이에요. 자, 안리 입장에서는 버프가 지금, 지금 막 아군이 같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3개 이상 지금 붙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 암멜이 딜에서 밀리는데? 탱킹역에서 밀린 게 아니라 딜에서 밀렸는데? 돌이 큰게 많이 떠있고요. 필각이 우선시 되겠죠? 죽을 수 있습니다. 빡! 야, 1성 필각이 7만 나오는데? 암멜이 저, 안멜이진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안멜이진게 중요해. 안멜이진게 충격이고, 페스티벌 도장 A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좀 충격적이었던 건, 패가 누가 더잘 풀렸어요? 안멜이더잘 풀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차크당 차크당 차크세 번이 붙어가지고, 삼성카드도 있고, 이성카드도 있고, 단일기 카드가 세 장이나 떴고, 이런 안멜이 졌다. 이거는 누가 페이엔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야 볼수록 소름 끼치고요. 페이엔, 이제 드디어 페스티벌 도장의 마지막 정점이라 할수 있는 페스티벌 도장 B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더원 형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원 형님이 또 우세석이기도 해요. 와 그런데도 모르겠다. 막 세게 맞을수록 자기가 더 강해지니까. 여튼 여러분 다음 도장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 빠이! 진짜 겁나 기대되지 않냐? 기대되는 사람 더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나가래. 알겠지? 아, 좋아요 한 번씩? 예뻐졌구나. v 만